되겠죠 갈 지자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번에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왜냐면은 굵었다가 가늘어굴고 굵었다가 가늘어지고 이건 굴 got daga, 굴 got daga, 굴 got 다 a g a 굴 got d a g 그렇게 함으로써 만난 자리가 시원하게 느껴져야 돼요 만난 자리가 꺾인 자리가 꺾인 자리가 시원하게 느껴져야지 이걸 굵게 똑같이 가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라고 자, 이거는 이제 표현할 일자인데 이 일자는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서론에서 보면은 음 동네에서 좀 글씨 좀잘 쓰네 하면 달, 글씨를 쓸줄 아네 그럼 능필이라고 하고요 서예 말하는 겁니다 어우 그냥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능숙하게 쓰네 그러면 달필이라고 해요 숙달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막그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가 돼요 한 도시나 이런 데서 그러면 명필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 명필 을위해 그냥 신들린 것 같은 그 영혼이 살아 춤추는 것 같은 생명력 있는 글씨 신필 제가 쓰려고 하는 목적의 글씨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신필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중국의 서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필보다 위가 있으니 그것이 일필이다 일필 즉그 글씨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잘 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심필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신필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것도 또 문제 될수 있거든요 남을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것을 쓰는 나 너희들은 못쓰지 뭐 이런 기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 마음을 먼저 조절한 상태 이것이 일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견할 때괜찮죠 이제 소. 이것도 손인데 이건 왼손 좌잡입니다 오른손 우가 있고 왼손 자가 있죠 비슷하지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가 좀 다른거죠 면을 계속 바꾸려는 노력 이렇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면이 자꾸 바뀐다는 것은 붓이 골고루 쓰인다는 것이고 붓털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그러면은 글씨가 힘이 유지가 되고 보는 입장에서도 기운이 느껴지면서 편안해지는 거죠 글씨 속에서 이렇게 이런 하얀 것들 하얀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얀 것들 이런걸 비백 이라고 하는데 비백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안타는 걸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왜 나는 비백이 없지 뭐 이런 거 이것은 면이 충분히 바뀌고 변화를 있게 쓰였을 때 비백은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면으로 쓰여졌을 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자꾸 교대했을 때 교대하는 장면에서 생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비백인 거죠 뭐 너무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중봉과 힘이 느껴지는 상태에서의 비백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이제. 왜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가? 마치 빛이 스며든 것 같은 검은 먹빛 속에 그 광채가 스며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버리죠. 자 덕자가 나옵니다. 덕은 화로 에석하죠 여기서 활어 또는 활자라고 하는 이것은 그 자의 에너지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이끌고 치유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단어나 글자를 활어라고 합니다. 덕, 음미해볼만한 그 가치가 있는 단어죠. 머리로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가슴으로 온 몸으로 세포로 덕이 무엇입 느낌은 알잖아요 우리 덕저 사람 참 덕이 있다 덕망이 높은 사람 무엇일까 이건 사람 사람입니다 중인변이라고도 하죠 즉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덕은 필요해요 우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덕이고 개뿌리고 없죠 그러나 누구와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어지린자 생각해 보세요 어지린 자가 항상 인덕이 같이 쓰이죠 인덕 사람이죠 이것도 사람이 혼자 있을 땐 의미가 없어요. 둘 이상이 있을 때 어진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은 이미 그, 이건 눈, 눈목자예요. 눈목자를 누르는 건 마음이고, 눈과 가슴이에요. 즉, 마음 중에서도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그 감정,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 긍정적 감정을 말해요. 그것도. 그, 그런 어떤, 마음으로부터 따뜻하게 그 눈빛으로 따뜻하게 상대방에 전해지는 그런 것이 덕이고 베풀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덕은 베풀어진다 그냥 속으로만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건 덕이 아니에요 현실에 쓰였을 때 덕이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덕망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 좋은 사람이요. 이거 아니죠. 누구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난 살았어. 그건 덕이랑 관계 없는 얘기예요. 수동적 그냥 어질인의 상태인 거죠. 자령, 두령 수령 할 때는 이게 머리 혈자거든요. 발음은 여기 있지만 명령을 내리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단기에 나오는 초자 나왔네요. 마슬아슬한가요? 초나라의 항우가 떠오르죠. 초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건만 대표 인물 항우. 그 기세는 그 산을 뽑 힘이 역발산 산을 뽑을 만했고. 그 기세는 기세세 세상을 덮을 만했다. 그런데 때를 하늘의 때를 만나지 못하니, 즉 때라는 것은 하늘의 주관이었다고 우는 보고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공간은 땅이, 시간은 하늘이. 그런데 공간을 잘 얻었는데도, 즉 초나라라는 공간 그다음에 어떤 힘도 얻었고 그런 땅이 주는 모든 혜택을 입었는데 아쉽게도 하늘이 때를 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나라한테 지죠. 그리고 자기 애인 과 함께 그 천리말을 탄 채로 도망가죠. 하다가 결국은 포위되고 말은 그렇게 잘 달리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그 말이 달리지 않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 때가 다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죠 거기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는 비참하게 죽을 테고 자기 옆에 A는 능욕을 당할 테니 그 우를 죽여야 되는 거죠 거기서 차라리 자기도 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시를 읽죠 그렇게 역발상 기계세의 힘을 가진 나약관만 때를 만나지 못하니 이 말이 적 토마가 달리질 않는구나 우여 우여 어이할꼬 하고 거기서 그녀를 죽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도 자결 을 하죠 이때의 어떤 상황을 노래로 하고 연극으로 한 것을 폐왕별희라고 하죠 영어로 나왔습니까 아주 명명 영화죠 명작이죠 장국영 공 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라 같은 형상입니다. 사람 인자는 아 우선 스승사도 설명하는네요 하는 김에 여기서도 설명하죠. 돌석자. 돌석자는 원래 옛날 모양으로 하자면 언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돌멩이, 암석, 바위 이렇게 있는 걸 말하죠. 그 형상이고 스승. 이거 스승이라고 하고 또 시옷이 들어가죠. 스승사. 이게 뭘 의미하느냐 소사이던 뜻이에요 많은 사람 중에 우뚝 소승 존재 수승한 존재 스승 그래야 스승이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겠죠 보통 사람으로 똑같고 그냥 그렇다면 뭘 존경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은 스승은 사라진 시대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진 시대일 수도 있고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일 수도 있다고 라 표현을 하죠 사람인은 이해령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남과 여가 의지하고 이게 남이고 그 여겠죠 예전에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이제 단편적 해석이고 원래는 사람인자는 옛날에 갑골무시든 이렇게 나왔죠 이해령 그러니까 씨만 해도 갑골문을못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면손 이 손이 무엇인가? 사람은 손을 쓰는 도, 동물이죠 직립인간이며 손을 쓰죠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상형문자인 거예요 고동자는 네, 아까 말했듯이 두 손으로 함께 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